도겸이 아, 건 아니. 건도없이 끝났어요. 이거. 아, 이니다 가겠습니다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거이이 자! 오늘 세야 아, 여기 좋은데? 에스쿱스쿱스 네. 이때로 <목소리> 타는 어, 시 50분 들어볼거야 이거 나오면 지금 기다렸을때 잘려있는거 아무리 돌려봐도 안나와 아 힘들었다 아까 그거 장면 <목소리> 리플레이 걸어주고 슬로모션 우 계속 걸어주고 잘해볼 수 있게 그냥 캐릭터 침코인 <목소리> 같안 돼. 시 아, 야자 아, 아, 아, 아, 나이스. 좋아. 좋아. 나이스! 야, 아, 나이스. 나이스! 아, 에좀나 상에슬로우를 진짜... 걸어주고 리플리몇번 <목소리를> 걸어주면 그것도 멋있게 보일 수있어니 어... <목소리를> 예, <맞아. 목소리를> 간다 진짜 간다? 한번 어, 이렇게 빨리라도 널고뭐 네.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로 음식을 해먹는 가게에 와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낚시를 했는데 영상 뭔가 컨텐츠가 나오기 도 전에 물고기가 잡혀버려서 지금 한번 더 잡아보려고 합니다. 과연 이번에는 성공을 할수 있을지. 일단 여기, <웃음> 여기를. 무슨, 무슨 일이지? <웃음> 어, 여기 어쩌다 왔어? 오제 형한테 얘기했잖아, 여기 온는거 <웃음> 여기, 여기 하는 <한> 거 여기. 나는 밥으갈게 아니야. 여기, 여기는.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? 일단 물고기가 너무 없습니다. 물고기 있는 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<웃음> 돌아다녀 보시요 물고기가 좀 많은 곳으로 나와가지금 네, 안잡혀가지고 일단 배불러가 나왔기 때문에 맥주 한잔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. 잘 놀고 있는 너를. 미안하다. <웃음> 오케이, 다시 한 번. 이거는 얘를 튀긴 건가 봐요. 데프라로. 두 가지를 고를 수 있대요, 생선을 잡으면. 그래서 사심이랑 덴프라를 선택했습니다. 맛있습니다. 어, 마이 갓. 여기 어때요? 여기 거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? 한번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. 아직 그, 귤카츠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요. 그냥 아무래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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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컵을 여기 다고 해서 이렇게 어 훨씬 좋네요. 뭔가 이거 같아. 이렇게 컵그의 머리가 완성됐습니다. 그 다음 이건 가어 이거다. 네, 이렇게 모이 생겼고요. 너무 답답하구만. 몸통이 안만들어져 제가 꼬리잖아. 꼬리에 다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? 다 아, 음. <웃음> 나오기 전까지 완성해야된단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맛있다 우유. 우유. 우유. 우유. 우유. 우유. 우요 <웃음> 짠. <웃음> 그리고 제가 다시 강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네. 이거 뭐가 잘못됐어 지금 이 퍼그. 이게 여기 아닌가 봐 이게 밑에 쪽인가 봐 얘를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그럼 이제 몸통까지 완성이 됐죠? 이제 여기에서 다리를 넣어주고 그치 그치 이렇게 돼야지 그다음에 여기를 연결해서 넣어주면, 은 이게 맞는 거 같은데? 꼬리가.. 이거를 제가 뒤집어 볼게요. 꼬리가 위로. 아, 나 이거 조립하는 거왜 이렇게 못하냐. 위가 맞았네. 이제, 얘 예, 여기에서 씨라고, 강아지 밥이랑 같이 넣어주겠습니다. 안녕. <웃음>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, 뷰카츠 아, 근데 이거 먹고 나오니까 원래 타코야끼 들고 다니면서 먹을까 했는데 너무 배가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 또 오사카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. 승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일본 도 오사카 감성을 위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제가 도톤보리를차 타고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방송 때문에 옛날에 한번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, 도, 이렇게 거리를 걷거나 뭔가 아 여기가 도톤보리다 해서 뭔가 있었던 적은 없.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사실 글리코상도 오늘 처음 본것 같아요. 맨날 그냥 사진으로만 보다가 일단 그러면은 일단 샀으니까 한 입은 먹어봐야겠죠? 뭔가 이 먹지 않더라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성 뭔지 알죠 여러분?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아 <웃음> 이거 <저도> 안 풀었어요 여기 찍어 육하다가 찍어 매니저 형도 하나 줄게 원래 안뜨고 진짜로 좀 많이 식은 섞어 할게 벌코사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